경계 중에서 먼저 추신경계가 있어요. 중추신경계는 음. 뇌랑 척수. 오, 네네네네네네요네네 음? 아, 그네네 네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네 이 치랑, 이치이치 가, 그의 미치 로이 치랑, 이 치랑, 이치이치이치이치이치이치이이이이이이이이 얘가 보면... 응? 그리고 얘가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는데 겉질은 색질이 고 속질은 색질이에요 아 그래요? 색질은 어떤 건가요? 색질은 색질은 색질이라고 어아 그래요? 축사 끈고 어? 어, 네. 네, 음. 이렇게 두 개를 남아줬 으니까 다 매가 있 고, 끈을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손에 있는 이 왼쪽 부분 을답당을해 주고, 저는 옷 오른쪽 부분 을 으면은 에